기봉을 갖다가, 하트 기봉을 갖다가, 지혜종사라, 딱 못방아 빌고, 그러고만, 이건 조개의 정통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빌고, 낮에 가서 이건 사꾸다, 원돈 사꾸라고, 만 우리 화두하니, 막 경제문 활구도안된다고 그렇게 한 것만도 많이 큰다행다라고 말이오. 그럼 금방 뒤에, 마, 끝금을 까지면 안 되지, 만 사람 떡에다 그래. 송장 묵은 누리 가야, 뭐, 사람 살수 있나? 송장은 사람 못살다 말이오. 그냥, 송장부 늘리는 사람, 살수 없지. 끝까지 우선 상계로, 활꾸로 말이야. 화두 범문만 일나가되고 하면, 막, 듣긴데. 그쪽으로 가서, 아 뭐지 그 말씨가 돼서, 이 뭐, 묻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송계한좀한번늘려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니 청산, 그, 뭐, 뭐, 저 인정한, 그것도 뭐, 활성 없다는 식으로 말해도 뭐, 회의어 그, 저, 결말을 잘먼지 하거든. 본소식입니다, 그렇고 그래야 또, 원동, 그, 여기, 그, 도로 점수가, 선사상, 아인왕건 분명히 해야지, 그 말이지. 그것만 따야 거든 그런데 보조심 자체가 말이, 800년 전에, 도로 점수 원동 사꾸라고 말이야. 이건 그지, 가지 말라고 이거 분명히 말했는데. 800년 지금도 와야죠. 그건 무슨 소리야? 성철인거 그 사람만 아니면 도로 점수 반대한다면서. 지금도 선사장 쌓였다 하거든. 그러니 그런 사람은, 보조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여. 그게 보조스님이고. 또 이제 500년 와서는 제일 0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서산스님이다서산스님 서산시임 대표적인 것이냐면 성규입니다 그 말이여. 성규 뭐가 옹어가 다 있어. 뭐 도노 점수도 있고 뭐 연불도 있고 그건 약간 성규면 그 비빔밥이야 비빔밥. 온갖 게다 있단 말이야 보통 보면 좋거든. 그건 언제 지냐면, 수산시임 44살 때진이지요 44살 때. 그럼 수산시임 중간에 가서 변한다면, 끝은 뭐하고 지면, 마지막에 80이 다리가 죽을 임신, 수산시임도 확 변했겠어, 막. 많이 변해. 요 보조시임은 더 변했단 말이요. 그니까, 러 직권사람들은 보통은 성거 후에 말하고, 보조시임은 성교결이라는 걸 모르거든. 죽을 임시에찍이 있는데, 85대의 징이 성제는 사명심을 났더딱 모서봐야 좋단 말이야. 진정. 아주 유명한 동인들 그 그건, 그건 뭐라고 했냐면. 요새 보면 흔히 보면 말이야. 아, 아지도 많았고, 동로 점수 사단을 갖다 선이라고 하고, 원돈 신의사단교가그 선이라고 한 그건 교 선이 아니다. 그건 교다가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딱구이는 말이야. 성적결이라는 건 뭐, 책이 얼마 인데그 뭐, 불교통사도 듣고, 수단지 문집이 듣고, 다 들죠. 그런 말인데. 그냥 놓고 그 말인데. 그래 놓고 앉기면안 돼. 그조살을들어가 그럼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 요새는 금기가 열해서 말이야. 그 신이 말씀을 갖지면 안 돼. 이렇게 참말로 이 자. 활꽃 참선을 이렇게 하는뭔데야 그건 활수 없지게. 청산 원돈 사상으로 가있고, 돈을 주면 원돈 사상으로 가있고, 그렇게 좀 갈치는 거냐. 그만, 수산심 탁 잘라. 보조심은 강남길이 끄트으리 가서 요새 마을에서 근기가 일하니까. 할수 있나? 원돈사산을 좀 해보자. 이런 게 나왔는데, 수산심은 그거 아니야. 끝쯤으로 뭐라고 탁할수 있냐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근기가 일하라고 사람이 좀잘못 알아준다고. 원돈사산을 따라하면 사람 눈다멀칫핀야다 멀칫핀이요. 사람 눈을 뚝으로 해준 사람 눈을 멀칫는 그 범범금 뭐하겠어? 그니까 여한이 때 원돈사산과 같이지 마기라 그래가지고, 설산만, 원전 상상을 가지고, 뭘 많이 배워가 지고 말이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설법을 해결, 막, 천하, 막, 천재 진단 설법을 해가지고, 하나 에 막, 천하가 막, 하나의 꽃이 막, 범죄한다고, 어 음. 꽃이 또, 이래야 되라 해도, 그건 시광 미빈주라고 해서 미치가, 이 말이야. 빈으로 도망간, 달아나는일 말이야. 그러니까 서산시임은 아무리 근기가 열하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원돈 신의 사상, 도없선 이름 가있거 갈치 만아 이기라. 그런 갈치가 성과에 있어가서 설사 만은데 막, 하늘에서 막 꽃이 막비오 무보고 지면 오도록 했던 말이요. 그럼 추왕위빈지요 삼릉 담비고. 그건 보면 보조심, 저, 결론명든 분명히 해드거든이래가지꼭그 뜻물 가으면그는 안,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게 이제, 참, 이자 마조가 화를 함께 만든 저기, 황벽이 이 3주 동안 찍가 먹고 말이야. 그게 우리 선의 근본사자. 인조적 근본사자는 말이야. 깨설명지 보고 아 앞으로 납작할지에 법을 쉴때 말이야. 꼭 어떤 이 정통사상을 하 해야 되지 말이야. 그러면 불조를 다 저발입는 거야. 말을 저발입니게 말이지. 어쩐지 조노점수사상 원도신의사상 그건 하지 말아라. 성교계에 분명히 그렇게 딱 해놨거든. 어떤 사람은 성교 뭐, 뭐 불교 뭐연 사람도 성기 결이 있는, 그것도 없는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없는 말이야. 불교 통사 봐, 불교는 사람 문제를다다 다 있단 말이야.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자 보고. 게 이제 말한 거는 고려서 에 이제 대표 인물은 보조임인데보조임소년에는 인물. 말이야. 보조 소년에는 어떤. 고도, 동호점수 원동사단을 가고, 하다가 거기는 사쿠라고 말하지말라이 해놓고. 그래 놓고 또 그걸 못내빚서 말이지. 아유, 금지야, 11개 할수 있나? 송지야를 좀더 긍내서 보자. 뭐, 이래 빚던 말이야. 깼나고, 5년간 갔다가, 육조선은 아니고, 화문선을 하거든, 화문선. 그건 조화선이잖아, 말이야. 스탄신을 보면, 은천년에는 원동신에서 같이 말을 수를 안 했어. 성관계가 아니라 천번 년만되면 납자로 갈르치다 서자 신입 내 공부 가지되면 원동 신장사상 이를 가르치고 말이야 조정사상 이를 가르친다 말이야 가르치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만되면 빈이 인기에 남겨야 이걸 내삐락 했어 가르치가야 내삐락 했어 그것도 나알수 없대 빈조끼도 미리 가르치지 말지 말이지 뭔다고 가르치가야 또 내필 이렇 하냐고 말이야 그게 사교 있 2천 는 사정이야 우리 불교에 가르치가 있고 원동사상 그 도노좀사가 갈치가 그걸 내 삐르고 말이야내 삐르고 참선하라, 이렇게 했거든. 참, 무섭단하네 비행인 줄알거든뭐한는데비원을 만나갈지노. 함부로 병원 갈지 말지. 초인에그걸 말했어. 생각 구회면서 그리 말했다가 낮에 가서 말년에 80대 돌아갈지인 시에, 이 여한이 있었거든, 도노좀 사당 이런 걸 갈치, 말치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 다눈다다죽인단말이야 눈다 시와 미쳐가 임마. 이을을 따는 게, 그럼지 다지 말아라.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거든. 걔도, 돌아가신지, 걔도, 걔도 좀 공부가 나아지고 말이생기 나아지고 그런 소리 했겠지. 자기가 는 거. 그러면 그 상가, 그, 저기, 그천문지는 원동사상에 갈치 가있고, 내가 삐르고 말이오. 내가 삐르고 난게 또, 사교있으서에라그 순서는 왜냐면, 그 순서에서 나온 게 아니야. 지엄신 불이야 지엄신 지엄, 천문지는이 뭐, 예, 동호점수부 도선님뭐 이런 거라 비방사 이런 거 가르쳐 가 있고, 그걸 내 삐르고 말이야. 그러면 뭐 지혜 삐들 뭐그 지엄신 중, 지혜인 줄 알아. 지혜 삐어가 죽으니까, 결국은 참선해 야할고 그걸 내삐로고 참나라고. 지, 지엄심 했거든. 지험심 누구냐면, 서산신 중 노지임이거든. 그러니까 천문년 자기도 이제 노시이한테서 그대로는 뭐, 시임 같은 대는 뭐, 그대로 하라 천문년은 그 이제, 원돈사단을르치고 일하고 참나 이렇게 했다. 그남겨 결국은 그 비행기 내피라는걸아는단 말이야. 내가 필요로 캐다가 가만히 앉고비행기은 가면 굳이 갈치갈치도뭐냐이 비행기 한 번에 갈지 말아라 이야아니 말이야. 갈치 만단다. 눈다멀어고 사람 눈다멀어고 우린 지금 치광 위병주라고 해서 말다한거 아니야? 사장님 그런 결아니내거든올밤에도여좀 이름 있는 학자인데 분지 증명하고 는데 그런데 뭐좀 시인 하는게 이렇게 봐서 이제 뭐 야, 잠깐 있잖아. 서상신성경한게 우유 두 그릇 알고 서상신그런뭐 저술 이십니까 이게 한국 학자야 한국 불교를 연구한다고 하면 서산이 무슨 저술인지 뭐 서산이 무슨 법문은 이것도 모르고 앉았으니 말이지 가서 한가 아무래 빨리 죽자 렇게 했어 그런 생각 사람 가르치면 못된 나이라 그런 저술이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대안, 천문전에, 선생님 성격 계열 그걸 갔다가, 강의, 그, 얼마인데 몇장안 되거든. 강의 내가 일할까 하다가, 그거 너무 면대는 너무 있어. 난 이제 그, 법명 나올 때, 그, 같이 나올 때, 그런 거 말이지. 지적해야 나면 뭐 누구 원수궁권안다딴 거는 없고. 우튼, 잘못된 건 권치 안 되는 애기야. 잘못된 건말이야 그, 난 말로 하는, 자기네 말로 가야 돼, 권치. 자기네 말로 가지고 권치 안 되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언 대강 안 할겠어? 우리가 이 당장 살디 지금 보뭐 빈통이 비 너무 많이 들어갈 거든 말이야. 갈판지도 많이 많이 많이 들어있는디 말이야. 빈도 좀지을 해줘야 되 말이야. 빈지을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막 이런 설도 하는데 우리 보 어떤 사람말때날뭐저 늘고 이 만든 뭐 육조 중 사람만 얘기하고 뭐 사대주의자다. 성철인 사대주의자다. 우리와, 저기, 저, 저, 저, 저, 저 보조심을 내 빌고, 와, 좀틀님없얘기해 아이, 보조심이야. 보조, 안하면 갈만한, 보조는 초년에는 돈어점수가만으면은 육조, 저, 닮마 정년을 걷다, 말년에 가서는 그 사쿠라고 만 보조 사지에 만든 발로 차힌단 말이지. 나, 나 보조 얘기했는데, 보조 선진 했단 말이야 그냥 보조를 만내면, 본, 자기 혼자 한 긴가. 보조진이 참 많은 주봉 기본, 당경리에, 규봉진. 보조, 당경리에, 그건 알수 없어. 무슨 당경을 봐야지 모르겠어. 당경은 안그렇거든알수 없는데. 제일 많이 이제 저기 하는 게 규봉인데 말이야. 규봉이 어떤 사람이야? 규봉인데 중국 사람 아니야? 그건 사대진이 아닌가? 그랑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뭐라카한 번, 뭐라카한게 있는데, 사회주에서 가면 부처님만 있는 사람 아닌가? 그냥 불교도 안 해야 될거 아니고 말이오. 그냥 우리는 불교를 하, 불교인 게 말이야. 청산마한데 부처님 그 중간에 내는큰조사시민들 말이에요. 그걸 표준을 삼아진 요새 아들아 지멋대로 만 하고 싶은데는 말이에요. 이나면뭐 집안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꾼단 말이야일이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건 끝이 살 저에게 사회 주면서 하지 말고. 그게 우리 불교가 불교 이제 전통 니란 말이야. 전통 부처님이 근본 표준이고. 또선정고 하면 안 되면은 육조신이 근본 표준이고. 그 표준을 갖다 해놔야 돼. 그 시인 내가 뭐하는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건 관계 아픈단 말이요그 시인 사탕을 볼, 봐야 되는 거거든. 그 육조시인 선사는은 세계적으로 말이오. 어이, 조금 이해했지만, 당장 그돈한번 당겨난 건 이제, 이제, 어이, 이제 완전한 일이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막 행정하는 거만 세계적으로 가장, 참말로만 명절 고있지 말아야 되는 말이요그 세계에 막, 전 세계 사람들 큰집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산모, 창고, 산골자 들어는 가있고, 고양이 배에 이제 앉아가지 말고, 지금 뭐, 크리스차, 과거에 어, 그 육조로 가고 있다가더라당기랑멋시고 이런 놈은 곤란한단 말이야. 정신을 좀, 딴 사람 어디, 제트기를 타고 있더니 막, 서울을 출발하고, 지금, 저, 미국 가서 지금 묶고만 서울돌아온이파인데 야, 산중 들어왔는데, 자꾸 나, 잡는, 낮잠만 딱 하시면, 멋시여그 나가자라고,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는 게 나가자. 죽고 만단 말이야. 때려 죽고 만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좀, 저기, 생각을 좀 잡아가 있고. 발라야 되겠나. 이전에 있어야 할 건데. 인를전선한데 그렇다고 면내말다들란 말이야. 내말오픈 듣고. 내 말은 이 듣기로 는데 듣지 말이 있데그내 말하는 건 보존 말할 때 보존 말로 가야 하고. 소산 말할 때 소산 가말 하는 게. 그냥 막 보존 막 수신결이 그러다 하면 누가 듣겠냐 말이야. 어, 천년에는 데서 한사람떼서는데 그렇게 말했다. 동을좀주이 얘기했다. 말 전에 가라 죽기 전에는 냥가 죽은 뒤에 있는 거 그, 그, 저술량은 처음부터 뭐냐면, 동호중문사상을 갖다가 사꾸락한 말입니다. 딸 절대 그리, 죽은 법부인다그말이에 죽은 법무부. 죽은 법부를 따라가. 자기 거면 그걸 무작위냐, 말이야. 그럼, 800년 전에 도조심을 갖다가 동호중문사상을 사꾸락했는데, 지금 막동호중문사상이 그, 저기, 육조심 병동을 하는데, 그건 보조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수사심이, 초년에 하든 그랬어, 성공감에도. 그, 뭐, 원동사당, 그, 부동산 전문갈사가치가 그걸, 그냥, 그걸 갈 그대로 나가면 안되겠나 그걸 내 빌고, 벌 빌고 참선했는데, 마년에 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보을 빌고 뜬믿디카같 할지 뭐 있냐, 그냥. 아유아직못 빼야, 했거든. 못 빼야, 못했야거 그것도 서산심 말로 가는 게, 내가 하락한 건 아니더만. 성공임 틀렸다, 뭐, 일하는 아니야. 서산심그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은, 그 고려에 가서는 그깨에도 보조심 대표적이고, 꽤, 이리 와서, 그, 수산심이 대표지신데 말이야. 그런 심 말로 가야겠군, 내가 하지. 내말 내 누가 내 말, 집간 아아내 말로 안 들게요. 아아집도 내 말로 좀 가다 꼬마 올라가면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제 오늘 한번아보도가 보조. 하지. 이 무섭구만, 이스구 꼬마들만 따라나뿐데. 게 보도. 보도신이 저 할배 누구냐. 규범이거든. 승기야, 어이 뭔지니? 주봉신 주봉신 일까 하지? 봉신 말이라 이거. 그 주봉 말도 조금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됐는고. 네, 이렇게 갖고막도망갈까 이가. 오늘 정대도 만약 따라 따라 나지 모르지. 주공 말도 조금 해. 보초심 할배가 이제 여기. 없고 내는 할배 있거든 주봉이란 말이야. 주봉 말도 조금 해야 돼. 주봉 카모 우리 만든 중국큰 조상지라 그런 대제. 주봉 선나니야 선거 아니야 선종 아니란 말이야. 그걸 알아돼. 그래야 이 말을 좀 해. 규봉심이나 칸이가 어떤 예배는 세번 점을 때 이제 어쩔 자녀는 핫댁 좀신뢰 심이 도원심이랑 간심 밑에 찾아갔어.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한다 고일하다고 이게. 도점사테 핫댁 심에도 나거든. 핫댁 육조심 주제 시임, 육조의 주제는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데. 는데 원각경을 보다가 경을 보다가 자기가 막뭘안것 같단 말이야. 원거든그꽤 그래 자기 신인한테 가서 "아이고, 막 원각경을 보자" 아, 이렇게 신다. 그런 게 그래, 네 앞으로 만드는 이제 그원더사말이야그 교과가 원더사상이가 많이 성장하겠다. 그 원더사랑만 성장이라고 해야 되는. 그랬는데, 그게 그래 이제 자기도 이제 그게 뭐... 선문으로 게, 그 선문을 들어진사학선문들어진게그교과할려고그 챙피하다 말이야. 그런 게 수장째 참선한지 해였거든 한 체했어 체. 바로 하시면그 사진 발도 갈리겠는가 갈리겠는가 체했단 말이야. 이러가이뭐뭐 뭐 아는 체뭐 하다 이리 저리 하다 보니까 말이야. 안만 뭐 해도 이 원돈 사단 못벗어난단 말이야. 교과 사도 몸비난단 말이야. 달마 정통 별전 사단은못 뚫었단 말이야. 그리 그래 하다가 한 사이 있는 무대가있고 규봉 청양소가 아니었어. 제강에강양소가아니양소를 보면 눈이 뭐 벌떡 찢인단 말이오. 아이고 이런 법문이 있다 아닌가. 그러면 자기 한면 거기서 막 마음이 확통합했 되겠다. 최양소를 보다가 청양소화엄진청양소 최양소 말이오. 그걸 보다가 막 마음이 확 통합이 되겠다. 허 이때 고인 들이참나 떠왔더니 그건 좀그뭐그저개저 소소하네 체형씬이 최고구나 천형씬이고 소급한 거난그러니 그까 이게 뭐 얼른 떨어가면 기자되하다고 그래가 체형씬이 한테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안장설를 편지를 했거든 나도 그땐 신님신님 무슨 그 법문을 보고 말이야 그체설을 보고 내야 신이 법문 이거 화합리 는 그걸 보고 마음이 탁 집힌단 말이야 나는 뭐랄까 세세상장 신인 법문, 유포시켰다 이런 원리로 시작했지 말이야. 정신만 좀핀장있어 그래, 참나도 하다보고, 잘 때도 안 하고, 이런 게난 게, 게 화음소 걸 보고, 눈이 멀쩡 띄고, 막뭐 하니까 말이야. 그만, 엄 이걸, 화음소 이걸 놨단 말이야. 세상을 자기하어좀게 접하겠다. 이렇게, 막, 서울을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 정신이 딱짜짜 하거든. 그래, 그 지도가 데뷔단 말이야. 제자 때가 있 떼었는데, 내 최양수님 뭐라고 냐면 그래, 황 비로다냐 말이야. 황 찰해 만든, 같이 놀 사람, 이야하겠다 자기는 졸업 국립사랑 최양수 말이야. 황그 교회 사, 교회에서 같이 놀 사람, 이야기 떠들었냐고 말이야. 그냥 인간 딱했 말이야 그래 완전히 제자대 비서. 보통 사람 말할 때이 사교 입사인데, 교를 하다 내 빌고 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꺾어댄 말이야. 그냥, 그, 규봉한 사람, 그 사람은 사선 입지란 말이야. 선을 낼때 졸업도 갚였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천지는 뭐, 족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맥도 모르고 말이지. 규봉이라고 하 아이고, 뭐, 그, 그, 그, 저, 핫댁신, 그, 그, 팔출자는 육조신 편한데, 그, 우리 그 선종이란, 그 선종 아니야. 선종자는 하는 채 하다가, 안되는게난지 교과를 더하고 사선 입지, 선을 낼때 졸업도 갚였단 말이야.